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놀라다니!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뉴욕 미니! 미니. 어, 이번에는 미국 이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으,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보도에 따라서 음. 좀 미국 이민에 대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네. 바뀔 가능성이 있다. 어?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느낀 그 기사를 통해서 음.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음. 미국이 굉장히 구인난이잖아요. 사상 최대의 부인난이래요. 음. 이렇게까지 사람이 안구해지고 일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없다고 그래요. 음. 저희 경제 시간에도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U.S. Chamber of Commerce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미국 상공회의소예요. 음. 이 미국 상공회의소의 그 정책 실장이라는 분이 닐 브래들리라는 사람이 그 CNN 비즈니스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 미국의 노동력 부족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이민뿐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는 말이죠. 어.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을 더 적극적으로 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기업들이 단순히 근로자를 찾을 수 없어서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근로자 부족은 장기적으로 이민을 촉진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음. 이렇게 딱발언 했어요. 사실상 그동안 경제학자들도 뭐라 고 그랬냐면, 미국이, 이, 그, 미국의미국 이게 뭐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인데, 점점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거예 애를 안 낳으니까. 에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없고. 음. 그래서 결 이게 미국의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민자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걸또 이민자들이 와서 일하는 분야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과연 미국에 오래 있는 뭐 백인들이나 할까요? 안 하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민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고용 문제를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미국 상공회의소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뭐 아시죠 올해 초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민 개혁을 했죠 음. 이민 개혁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그때 맞아요. 왜 이제 드리머들도 네. 해주고 뭐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의회 에 들어가 있어, 논의 중이에요 공화당이 안 받아요 이게 지금 그래, 그런 상황인데 그때는 우리가 막 바로 될 것처럼 그랬지만 맞아요.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네. 이게 해마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걸 했지만 결국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미국의, 이, 미국으로의 이민을 훨씬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음. 그랬어.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가 된건 아닌데요. 네. 이게 그, 어, 합, 국토안보부, 여기서 이제 이민을 관장하는 곳이죠.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회, 복원 계획. 이라는 46쪽짜리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런데 그냥 뭐 이제 이게 그 이민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게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 때뭐 완전히 이민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막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문호를 개방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그 미국의 전체 이민 시스템 자체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음. 이런 얘기예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우선은 밀린 이민 신청을 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음. 어떤 식으로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겠느냐. 인터뷰를 원격으로 하는 거지. 오. 지금 인터뷰가 너무 적체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맞아요. 50만 명 이상이. 그런데 이걸 원격으로 하면 금방 금방 끝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서류도 전자서류로. 우리 막 종이 있다만큼 해갖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다 전자로 바꾸는 거죠. 네. 그럼 배달도 쉽게 되고 훨씬 더 뭔가 빠르죠. 지금 우리 세금 보고를 다 전자로 바꿨듯이. 그 다음에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좀 축소하는 거야. 너무 이것도 내라 저것도 음. 내라 이거 증명해라. 이런 거를 좀 서류를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조금 감면해 주는 거예요. 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민 시 이민 이 속도가 우린 너무 느리잖아요. 그쵸. 매달 이민 문호가 얼만큼 열렸고 음. 얼만큼 진전했고 이거 쳐다보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 방식인 거죠.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음.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1B 그 비자를 통한 외국인 이제 고숙면 노동자. 들이 보통은 h1b 비자로 많이 오죠 네. 이 취업 기, 기회를 좀 늘리겠다는 거죠 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때는 완전 막았잖아요 못하게 끔 네. 거의 근데 이게 뭐 그래서 미국에 이, 미국 사람들을 취업을 시켜라 외국 사람 말고 이런 의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했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음. 미국 사람 갖고 그렇게 되면 뭐 진지하게 했지 왜 못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에, 이제, 이런, 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발전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음. 그래서, 어, 이 취업기계를 좀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여기다 사업, 외국에, 외국인들이 와서 사업체를 만들어. 그 다음에, 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 음. 이런 기업을 위한 새로운 이민수단을 좀 음, 만들어줘. 음, 음, 음. 그러니까, 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제발, 미국에서 빨리 뭘 사업을 해줘. 그래서 여기 미국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해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확대를 하자는 뜻인 거죠. 이 어, 얘기를 최근에 이민 변호사님한테 들은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한국 사람이 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을 음, 어, 고용을, 고용을 하면은 어. 이민 영주권 신청을 더 빨리 할수 있는데 그, 그렇죠. 대신 어느 기업의 후원을 받아야 되는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 에. 이런 거를 좀좀더좀 좀좀 간편하게. 좀 이민 시스템 더 간편해서 그런 사람들이 부담 없이 와서 할수 있게끔 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이게 뭐안 되니까 잘. 음. 그리고 이게 영향이 뭐가 있으냐면 지금 요번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뭐 SK나 현대나 삼성이나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 회사, 반도체 회사, 뭐 배터리 회사를 엄청 규모 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어. 예.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고 여기 미국 사람들 다 고용하는 거지 한국 사람 고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 좀더 이민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자. 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뭐, 인신매매 피해자, 그 다음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음.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민이죠. 이런데요. 그 다음에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음. 난민, 망명 신청자, 그 다음에 농장 근로자, 이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민 정책도 좀 확대하고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음. 얘기예요. 좀 대상을 넓혀서 네. 이런 사람들에도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뭐이 동성결혼 같은 거 아직도 안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는 그런 거 발각되면 뭐 거의 뭐 사형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나라에서 온 성수자 성소수자 난민한테도 이민 기회를 주자 음.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U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하자. U 비자가 뭐냐면 U예요. U 비자가 이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 출정해서 뭐 증언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음흠. 그래서 이 미국의 법 집행 당국에 도움을 줬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뭐 설사 서류 미 비자 불법 체류를 네. 하고 있어도 이 비자를 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U 음흠. 비자라는 게 이게 원래는 한 5개월이면 나오는 거래요. 네. 근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거를 무려 5년까지 늘려놓은 거예요. 어허. 네, 이런 것도 좀 개선하고. 네. 예. 네. 근데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하겠죠. 음. 네. 그러면 이민 개혁 법안 올해 초에 의회에 가 있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이민 제도를 이민 제도를 이렇게 개편하자고 내놓, 내놓은들 음. 공화당이 이걸 찬성해 주겠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음. 이 이민제도 개혁안에 대해서는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그 정식 입법 의회를 통한 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 규정을 활용해서 이 이민개혁안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발표까지도 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정식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정부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게 어 집어주세요. 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민 제도를 개편해서라도 음. 이민자들을 좀 많이 받고 이민자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자라고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거기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민자를 받지 않고는 지금 이 구인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음.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과 정부 간에 이게 서로 이익관계가 맞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 가능성이 높다. 오. 이민 제도가 많이 개편화되고 간편화되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음. 어, 영주권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이거 네. 네. 받는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웃음> 자꾸 제가 뭘 그렇게 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다.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네. 일단 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 음. 이민에 있어서는 청신호임은 분명해요.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게 없는데 이번 발표는 어쨌든 뭐 그냥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한번 쉽게 가보자. 음. 국의회에다 안 보내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곧 시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하자마자. 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음. 것이긴 음.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좀 좀 쉽게 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상 그 네. 네. 트럼프 정부 시제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체되고 닫혀있고 정말 맞아요. 느려가지고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네. 긍정적인 신호가 네.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